안녕하세요 댕댕이 여러분! 윤댕이입니다! 오늘 또 이제 신메뉴가 나왔다고 해서 트리플 머쉬룸 버거? 라고 하네요 뭐가... 일단 빵이... 뭔가 무슨 수제버거 같은 그런 느낌의 빵이에요 맨들맨들한 그런 빵이고, 빵을 들춰보면 어, 트리플 머쉬룸 보고, 뭐, 각종 뭐가 많은데, 어? 응? 응? 생각보다 커서 놀랬는데, 아. 트리플 머쉬룸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이아래 생양파가 깔려있어요 맨 위에는 튀긴 양파 거기 중간에는 절인 양파 졸인 양파 그리고 패티 안에는 생양파가 와사비 맛 같은 게 지금 나거든요 맛있어! 맛있어요 잠깐 찡할 정도로 양파 매운 맛이 살아 있네요. 너무 좋다 이게 느끼함 같은 거를 다 잡아줘요. 음. 괜찮은데요, 이거? 이거 빵도 뭔가 매끈매끈 부득 이 안에도 좀 다른 것 같은데 반죽이? 다른 반죽, 빵 반죽보다 좀더 노래요 약간 계란 노른자가 좀더 반죽할 때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좀 색깔이 좀더 노랗습니다 맛이 나는 것같은데 미묘하게 양파 매운맛도 있지만 살짝 와사비가 느껴져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서 왠지 건강할 것 같은 건강식 같은 느낌이랄까? 소스가 와사비 소스래요. 아, 역시 고봐 이게 와사비 맛이다. 음. 응, 봐. 튀긴 양파. 구운 양파 고기, 밑에 생양파 야채. <웃음> 맛있어, 맛있어요. 튀김 양파는 그렇게 뭔가 맛이 뭐 많이 나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튀김의 약간 좀 고소함? 크가 이렇게 많이 남다니. 어 생강파 많이 들었다. 이 안에서 흐른 양파 양이 이 정도. 음 양파 맛있는데? 음 양파가 진짜, 진짜, 이 양파가 진짜 다한것 같아요. 생양파. 근데 양파가 되게 조각조각했으니까 좀잘 흘리게 돼요. 그냥 이게 크게 들었어도 좋았겠다는 생각. 어, 양파 맵네 조금 매운 매운맛이 살아있어요 생양파에 Ooh. Mm -hmm. 제가 이 햄버거 먹고 느낀 점은 일단 맛있다 그 튀긴 양파는 비주얼의 역할이 아닐까 조린 양파는 부드럽게 달달하게 그 은은한 밑에 베이스를 좀 깔아주는 맛이고 이 햄버거의 진짜 포인트는 와사비 소스랑 양파인 것 같아요 시원하게 아삭하게 씹히면서 좀그 양파의 달달한 맛도 있고 그 매운맛이 살짝 와사비랑 섞여서 같이 코를 조금 찡하게 만들어주는 게 있으니까 그 알싸함 그게 살아있어서 저는 너무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 매운맛의 정도도 너무 좋았다 하지만 너무 잘게 썰어져가지고 자꾸 흘려서 더럽게 먹게 되니까 그건 조금 좀 불편했다 정말 그냥 아무도 관심 없는 저만의 별점입니다 별 4개! 4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맛있었어요 저는 그럼 다음 맛있는 먹방 영상에서 뵙도록 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뿅